176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당에 누가 또다시 표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정당에 누가 자신의 미래를 맡기려 하겠습니까? 국민을 믿고 두려움 없는 개혁에 나서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176석이라는 많은 의석을 주신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고통받는 현장으로 신속히 찾아가 국민 옆에 있어야 됩니다. 새로이 전환되는 사회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국민과 교감하며 능동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열어야 합니다. 전환의 과정에 보다 하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환의 과정에서 잊혀진 사람이 없도록 또 전환된 사회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 젠더, 연대, 노동, 공정 등 모든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저박주민 전환의 시대를 열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야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176석의 힘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 전환시대의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 과감히 실천하고 두려움 없이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꿈꾸는 모든 사람의 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2022년 대선 그 누가 후보가 되어도 반드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대를 교체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